가 보죠. 어 뼈강피 안 되고 왔네. 이게 뼈피 없는 즐견는 그렇게 네. 왔거든요 풀 썼으면 다 쓸라나? 아, 야 아니 채팅창 보고 있었다 미안. 오는 거다 찍어줬는데 봐도 없나? 아무래도 나이 양 먹. 와, 고수인가? 아! 야, 그버가 제일 센데? 쟤왜 이렇게 세냐? 좀 하다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일부러 조금 바꿔보려고. 하겠습니다. 스럽잖아. 조금만 참으면서 해봐. 근데 내잘 맞아. 나이스 <목소리> 이차게임지 이긴다. 지 차분하지. 차분하 아, 차분하지. 차분하지. 차분다지차지 아까 집을 간다 거기서. 맞았구요. 어디 가요? 빨리 뽑겠을 때. 죽여줘 그럼 그렇게 해도 아야 그럼 정말 충분히 넘어가겠습다 보람의 화려한 나이스 플레이어 레벨 썼군요. 잘 가요. 뺄 거지? 죽네. 진짜 심각한가 본데, 카이사가? 정말 역정을 내는데? 야 하나도 없어. 깔끔해. 그냥 접시까지 다 닦았어. 좀 그런데? 거리 두지 마, 공탈 거리 두지 마. 공으로 데려가는 방법이 있어서.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까비. 좋은데? 아, 야, 왜, 왜 썼지? 지럼 넘버 팔걸 그랬나? 너머에서 나한테 피업 되니까 좀 톡톡 쳐보고 있을게. 아, 나이트. 잡었으면 이득인데 아 아파 아개 사기치네 얘네 아나 800원인데 그부가 먹었어 결국 이렇게 되나? 럼블의 슬로우가 끝도 없네요 그대로 탐 먹으면 나 진짜 화내? 뭐 나오나 보다. 저 정도는 인정해줄게. 글클이 나왔네? 큐브가. 와, 뭐야. 이게 정령 서포트의 데미지인가? 약간 시각적 효과. 어림도 없네요. 아. 어. 어, 이 와.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쳇. 까비. 이람 이긴 건가 게임? 아. 개 잡네. 야나탈수 있어 어힐잘 쐈는데 헐나선수 왔어. 야이 가엔을 두르고 있으면 상대 입장에선 진짜 클레드 치기가 싫거든요 그냥 치는 것 자체가 손해 같거든 그걸 노리고 간 거예요 뭔데? 나이스 플레이, 파이크. 플이 줄여줄게, 아. 뭐야? 공좀 맞춰줘. 맞추질 못하노내 가엔. 아. 내가 쉬운데. 어? 좋은데? 각기그 어디 가냐? 괜찮아, 우리에겐 캔더가 있어, 아직. 아이크 캐리. 아, 좀못 들어가겠는데 난. 와, 개아파. 몇마리가 줘봐 나 끔살 당한다고 허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해볼래? 와블레앤 위치 너무 좋은데? 한벗겨 볼게요. 아이고. 떨어가지 마요. 초대다리. 카이사 공이 있었는데 가연이 없아 뭐야 조냥 없어서 진입이 안 되나 본데. 와드 가능? 얘네 좋네 느려 진짜 훌룩 없잖아 아? 뺏었다 고소인가? 그는 진정 고소인가? 야오 난더 이상 못해. 나이스. 카이사공 있어. CC 한 번만 넣어봐. 나이스. 카이사공. 그냥 슈, 킹로네 나이스. 꿀잼. GG. 아, 꿀잼. 동서남북 크로스. 2,500원. 2,500원. 동서남북 크로스. 5,000원. 아, 이거 확률이 몇 프로야? 자. 어. 5, 6, 7, 8, 9, 10, 11 12, 12분의 1 확률은 일단 두 개가 나갔으니까 10% 메이플스토리 10% 한다는 마인드로 이것은 10%짜리 장갑 공개를 주문사야 노가다 목장갑이나 짐 바르는 거고 동, 서, 남, 북, 크로스 아니야 이 열기의 가운데 이 열기가 느껴지게끔 나의 이 혼신을 향한 이 열기 m u